오늘은 남편이랑 어, 요즘에 엄청 핫하다는 동탄의 롯데백화점을 가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캐리스프. 롯데라서 그런가 빨갛네 아 맞아 무슨 미디어 아트 이런 것도 있다 그랬어 뭔가 무료는 아닌 것 같다 역시나 아페셋 카페가 몇 층인지 여보 찾아줄 수 있어? 없어 <웃음> 아주 여보 불친절하네? 있어? 어? 아니 난몇 층인지는 몰라 됐다 이거 너무 귀엽다. 여기 먼저 구경해도 돼? 아니지, 판매하지. 여기 적혀있잖아, 엄청 비싸다. 와 자기야 이거 책 조명인데 이것도 비싸다.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이거는 입만한면들게 너무 피곤할 수 있는 <웃음> 이 가격이 같이 너무 아. 이거 색깔 귀엽다 아, 이게 이래서 가구도 무섭다니까? 아, 이거 당근 마켓에 팔던데. 아, 이거였나보다. 별로인데? 별로야? 귀엽지 않아? 아, 아니, 너가 창피한데? 너무 창피하다고? 여보. 창피하다고? 어? 여보. <웃음> 창피하다고? 어? 어. 조금 큰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어. 음, 대기연황이 94팀인가? 거 <웃음> 다른데 둘러보고 오면 되겠다. 어, 좋았어. 여기서 오면 되겠다. 보카바카, 이거 입어어 이거 귀엽지 않아? 딸기 렇유있스 안에는 골덴이야. 귀여운데? 이번만 봤어. <웃음> 야, 이거 S 사이즈야. 약간 원래 낙낙한 품으로 나왔나 봐. 귀여운 귀엽긴 귀여운데? 진주 목걸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웃음> 약간 어머님, 여사님 느낌. 귀엽다 너무 귀여워 16만원 비싸지 카디건 귀엽지 근데 여기 다이건을 좀 비싸 음. 이거 여보 이거도 예쁘겠다 이거 되게 약간 나 순간 만져보고 너무 탄탄해서 인조 가죽인 줄 알았어. 면인가? 면이. 음. 이것도 너무 귀엽다. 이건 43,000원이네. 아니야? 아이고 그냥 바팔티야. 아, 네? 귀여운 것같은데 카드 지갑이요. 너무 예쁘지 살 없잖아. 가격도 그렇게 나쁘지 않네. 근데 너무 귀여워. 그치? 좋은데? 별로야? 아니야? 난 너무 예쁜데? 지문이 약간 남기는 하는데 이건 더 먹었다. 음. 여기는 동전 넣고 아, 여워워얘이얼마야이1 얘는 얘는 5야이 배네. 거의아니야 <웃음> 왜? 너무 예쁜데? 아니야 왜? 자기랑은 진짜 쇼핑 못하겠다 아니 야 음, 이거 이거 이거 뭐거 여보 너무. 내가 지금 옷을 이렇게 입어서 그런 가 뒤에도 약간 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너무 예뻐. 나 이거 사고 싶다. 네, 이런 응? 김도균은. 아 저기 선생님. <웃음> 김도균이야? 어. 아 옷이 그래. 옷이살 거야. 김도균. 귀여운 거 많은 거 같아. 약간 크롭으로 된 거. 이거 얼, 얼마지? 39,000원? 이런 거 입고 가면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실밥 다 잘라준다. 너무 귀엽다. 이런 건 되게 간절기 입기 좋겠다. 그냥 유료처럼. 근데 되게 어디에 걸리면 이런 게좀 멋인가 봐. 우리 엄마. 너 <웃음> 예쁘잖아. 그냥 그래. 내가 응. 나고. 아. 스티치 있는 게 어. 예쁜 것 같아. 스티치 쓰자. 스티치 쓰자. 이거 할까? 응. 이거 괜찮지? 그냥 무난하잖아. 좋았어. 가자. 예쁜 것 같아. 이 스티치가 너무 마음에 들어. 예쁘다. 살게. 졸린 거 아니지? 응? <웃음> 졸린 거 아니지? <웃음> <웃음> 네. 일거고 응. 한번 안에 재방문 해주셔야 후회를 네. 가능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음, 특이하다. 응. 아, 난, 난 바로 가져가는 게 좋은. 게 <목소리> 역시 스마일이 너무 귀여. 이런 데가 있었네. 갈대밭이 있네. 신기어 오. <웃음> 이야. 겨울에는 이거 여기에다가 트리 만들겠다. <웃음> 우리가 아까 거의 한 시간 전에. 등록했는데 48팀 여전히 앞에 있어. 그래서 여기 QR 코드를 찍으면 약간 오디오 그 가이드가 나온다고 했었어. 스콘. 어 그래 맞아 그래서 주문을 최연소 셰프가 받았었대. 귀여워 귀여워 도넛인가 봐 그런 질감 아닐까? 그 꽈배기 그럴 것같크림비레라 이것도 맛있어 보인다 블레이즈드 도넛 같아 아, 음. 어, 너무 귀여워 자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막 먹으면 안 돼. 게르스프. 웨이팅 자리인데 받으신 거죠? 네 받았어요. 귀여워. 아 친절하게 돌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오 맛있다. 음세 응. 개를 다 들고 <웃음> 약간 이런 느낌. 이거 왠지 계란 과자 느낌 날것 같은데. 음 어. 어떤 응. 맛이네? 티는 <웃음> <희는> 초코 맛이겠지? 초코 맛일 것. 같아 음. 난 버터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원래 버터 나도 맛있는 것. 나도 맛있 나도 맛있는 것. 나도 맛있난 A가 도맛는맛있 것. 맛있는 맛있